역시, 니양 부장님, 그럼, 그럼. 자, 네들 말이야. 오늘은 이만 퇴근하게. 응. 내가 오늘은 말이야. 응. 마음의 그 양식을, 마음의 레스토랑을 좀 개장을 해야겠어. 마음의 레스토랑을 개장을 하고. 응. 깔깔깔. 제일 웃긴 사람 부장님인 거 아시죠? 그럼, 그럼. 내가 제일 재밌지. 나는 포커 페이스지만, 여러분을 웃기는 그런 사명을 타고난 사람이지, 내가. <웃음> 랜선 사회생활 지렸다. 소은 부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속닥속닥 그, 그 이대리 뭐 재밌는 얘기 같이 하지? 응? 재밌는 뭐, 뭐 개그라도 새로뭐 응? 그런 거 응? 나한테 나한테 뭔지 알려줘 나한테 응? 몰라요 몰라요 왜 웃어? 부엉이가 마, 물에 빠지면? 에이 사람 참 그런 건 어떻게 아는 부엉이는 조류인데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응? 사람이 그그 그 인심을 응? 좋겠어야지 응? 역시 부장님 세심하셔 <웃음> 그러게 말이에요 부장님 참 마음도 열리셔요 천부엉 아. 참거참 조류를 물에 빠뜨릴 생각을 하는 사람 잔인한 사람들 같은 에휴.. 집에 감세! 집에 감세! 에휴.. 집에 감세! 에 참.. 괄호 열고 나좀 써먹어야지 그죠 그죠? 괄호 달고 괄호 열고 점.. 부.. 엉.. 괄호 달고 부장 여기서 들은 거 까먹고 내일 우리한테 다시 할상 <웃음> 괴로운데 꾹 참는 사원들 고고고 그, 얘들 그, 그, 다들 집에 좀 가지 응? 다들 그 집에 가시자. 응. 다들 집에 가고, 응. 그러고, 응. 주말 잘 보내고. 그 주말에 그 등산 갈 사람 없나? 응. 등산 갈 사람 없나? 등산. 주말에 등산 갈 사람 없나? 등산 갈 사람? 없나? 등산 너무 좋아요. 아이 그러면 야옹 대리랑 같이 가면 되겠네. 응, 한 사람도 없나? 이뭐 응? 응, 둘이 가기는 좀 그렇잖아. 대리 부르겠습니다. 그래, 그, 응? 무슨 뭐 대리도 같이 가면 되겠다. 순대리도 같이 가고 싶다 하네. 그럼 3시 가면 되겠다. 그럼 3시, 그럼 내일... 음... 몇 시요? 지금 집 들어오면 4 시잖아. 그지한 5시간 자고 9시까지 나와. 9시까지 오면 되겠네. 그... 여기 뒷산에 있잖아. 그. 여기 근처 살잖아. 데리 둘 다. 그지? 아... 정말 부럽습니다. <웃음> 제가 오책이 여기 있습니다. 야옹대리 아주? 야심 있어? 응? 그래서 이름이 야옹인가? 응? 그꼴꼴꼴꼴꼴꼴꼴꼴꼴 5시에 제가 부장님 댁으로 피가 뺏습니다 아이 거참 잘하 응? 8시 반에 엄세 8시 반에 그 전엔 나도 잠을 자야지 응? 아 승진하지 안 오면은 좀 많이 서섭할것 같아요 응 아니 뭐 강연은 아니고 응? 어? 강연은 아닌데 그냥 온다고 했으면 와야 사람이 그 사람 간의 그 신뢰도라는 게 응? 뭐 어, 이런 데서 쌓이는 거 아니겠어? 응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응뭐뭐안올 어. 사람은 안 와도 돼응집에들 어. 가봐 응 어. 하하 기대됩니다 응, 야옹 대리는 내가 믿지 응 어. 야옹 대리는 콜솔수범하는저 모습 응? 응? 이때 말할 때괄로 열고 침을 존나 튀기면서 솔솔수범하는 저 모습 응? 크, 야옹 대리가 크. 막걸리? 막걸리 또 이게 응아 으, 으, 이게 또 이제 응 그릇이 대접만하다는 거를 이제 나한테 응읍 피를 딱 해주시나? 아, 우리 응 대리들이 아주 그냥 아 이게 우리 회사 인재를 대체 어떻게 이렇게 뽑은 거야? 내가 또그 주말에 그 대리들을 붙잡아놓고 있는다고 또 으, 어디 어디 그 뭐야 뭔 어디다가 뭐응 누가 뭐인뭐 글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어? 뭐 다들 좋다고 나온 거잖아 이거 밥응 어? 회식 한다고 다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사회생활이 있는 게 좋게 좋게 하냐 좋게 좋게 자발적 등산인다 아이 그지 그지 응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좋으니까 좋다고 허겁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집에 가더라고 다들 아니 이게 부장님은 존나 한번 꺼내면 씨뭐 어? 미키가 힘들어 안들어갈라 해. 점점 과몰입하게 나왔나 응? 자발적 꼰대였구나. 그치 그치 어, 자발적 꼰대지